지난번에 제가 몰래 서버를 몰서을 열어가지고 약간 민심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가장 큰 이득을 받은 자는 H였다 그 몰서을 어떻게 팔았네. 알고 들어와서 핸드폰을 지금 마장창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핸드폰이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엄마 원래 핸드폰 나 먼저 해주기로 했잖아 아왔 짠쌈? 아니 지금 연빈인가 따로 빼놓은 거 아니야? 그래 빼놓은 거 아니야? 못해 삐질 거 아니야 또 어, 어, 있어 있어 눈치가 그래. 없어 만들어 빨리 어? 아, 어. 어 우리 마을 롱스 나왔다 간다 뽕 <목소리> 기가 막히거 삼정물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오플론이 있어 지금 잠깐만 근데 아직 지금 아침도 안된거 아니야? 새벽 아니야? 이거 워라벨 잘 맞춰주세요 <웃음> 어? 라플라스다 자랑한다 사랑 자랑. 자랑한다 자랑한다 그이 알아? 은이도두번이다람은우사라은라스두 어, 나... 번째 나왔은라사라스두사리 연비지? 연비 비질게? 비지? 연비 비질게? 비질게 빨리 들어와. 바로 잡으러 갈수 있어 저거. 저 사람들 다 위치 알아. 시향님 음. 저 오늘 프로 팀을 좀 모집해도 될까요? 유니폼이 나왔어. 아이씨. <웃음> H2, 아. T T 원 기원의 유니폼이 나왔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좋은 애들 다데려갈려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이거 유니폼 이쁘게 차려 입고 왔네 이제 뭐 오디션 같은 거 보셔야겠네요 그러면 예예 몇명 뽑아야 되죠 근데 일단 한 3명 정도 어떻습니까 3명에서 아. 5명 정도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돈더 많이 주면 뺏어오는 거 가능함? 그렇죠 f a 시장 열리죠 탐정물은 일단 돈부터 모으자 근데 돈을 내가 어떻게 벌어야 되냐 지금 감감하네 여기 화폐가 뭐예요 여기는? 지금 다이아랑 여기 저기 에메랄드가 두 개가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오. 제가 다음 번까지 화폐 개혁을 하겠습니다. 돈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제가. 라플라스 찾으러 가자. 안 혹시 됩니다. 지하 열렸나요? 지금 아 철도공사 사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응? 지금 철도공사 사장님 배 아파서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거든요. 아 철도공사 사장님은 왜 맨날 장이 그모양이돼요 장이 안 좋으신가보죠 화를 내고 그래요? 미쳐버려 일단 요거를 여로 띄면 되겠지 뭐배 타고 가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웃음> 아 핸드폰 오늘 매진났어요? 재료가 없어 아하 재료 떼주고 내가 어? 번호표 1번 딱 받기로 했는데 아니 근데 내가 투자금을 좀 많이 했어 솔직히 맞아요 그냥. 그러면은 저 1순위로 해주면 바로 만들어서 바로 줄게 어 좋아요 안되겠다 이거 너무 상정몰에 사람들이 몰리네요 예. 뚜루디 소드앤실드에서 마켓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티마트 티마트 사업 시작하신다고요? 네네 랄랄랄랄랄랄 <웃음> 해피 해피 투마트. 방금까지 티마트였는데 투마트가 됐다. 투마트로. 티마트. 티마트. 아, <웃음> 아, 아 저기에 뭐가 생겼구나. 투디님 저 어. 왔습니다 여기. 병아리 농장 거래소 다이아 두 개가 에메랄드 하나가 되면서. 어? 아 수선을 이렇게 판다. 어. 아 어디야? 이거. 어 이상하다 이거 인식냄이 아닌가? 어허 직원들인데 인사 좀 나누세요 아예아 은행 창고원분들이시구나 재료 가지고 오면 환전됩니까? 예를 들어서 막대기를 가져온다 환전됩니까? 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오래발 들어온 거라 계획이 <웃음> <웃음> 없거든요 아 나무 한 세트 가지고 오면은 요 막대기로 변환해서 이제 환전해준다는 거죠? 나무 한 오. 세트 채우면 어 그런가봐요 나무 한 세트가 애매 다섯 개에 너무 짠데 사람들이 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퍼센트로 때 가세요 환전한 다음에 어때요 한 30%까지 인정하겠습니다 30%요? 예예 빙땅 없이 빙땅 없이 중간에 직원들도 중간 빙땅 없이 횡령 없이 30%까지 인정해 드릴게요 제가 그럼 만약 빙땅 치는 거 걸리면 어떡하죠 사형 사형 진짜 배 갈라 진짜 30% 오케이 콜 어, 인정 30% 솔직히 말해서 투디가 좀 신흥 강자거든요. 지금 신흥 부자 대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사업 구조가 너무 좋아. 솔직히. 맞습니다. 되나요? 어 네, 됩니다. 어? 네, 그거 에메랄드 구매 하셔 그 사셔 가지고 어플을 사셔야 돼요. 아, 진짜? 에메랄드로 들어가서? 어플을 음. 하는 거예요. 제가 에메랄드 다섯 개 드릴 테니까 선사님이니까 <웃음> 드린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야, 서비스로 앱 하나 제공해 준다고? 아니, 나는. 나중에 그때 챙겨 드릴게요, 여러 어이씨, 와이파이 빵빵하네, 이거? 근데 내가 시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메타몽, 메타몽 드디어 왔다. 좋아요. 어우, 4%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잡는다. 메타몽 좋다. 어, 어? 왜? 4%잖아. 너 왜? 아, 좋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게 해놓고서 세금을 안 걷는다는 건 조금 어,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알기로 H가 핸드폰 사업으로 번 돈이 다이아 30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삼정몰은 지금 감성이 약간 재고 처리 감성이거든요 재고가 많이 쌓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게 다 현금화가 안된다고 지금 우리는 막 구리 원석막 이래 근데 핸드폰은 딱 현금 부자거든요 지금 그 에메랄드를 받았을 때그 에메랄드를 2D 내 환전소에서 또 다른 자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 뭔가 결국에는 2D 내가 은행이 되고 NPC가 필요한 아이템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가게 생겼어 뭔가 모두 추가해가지고 지금 내 예상인데 시험 삼아서 저 와봤거든요? 이거 줄 서가지고 나무 교환 한번 해보러 왔는데 투사장님 장사 잘 되고 있네요? 아 여기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좀 공직자 디스카운트 같은 거 없나? tp권 안되나 이거? 아, 어 라크로스 따다닌다는데 이거 근데 그거 알아? 핸드폰 앱에 tp 기능이 있다 오피들은? 와 저거 뭐야 <웃음> 지금 할인해드립니다 진짜 좀 비싸게 팔긴 하는구나 이제 값이 좀 나가는 물건이긴 했네 저게 값이 나가 실제로 비싸. 원가가 비싸 우리 쪽에서 또뗀게 있거든요 아나 이거 커넥트 안 하고 나왔네 이거 아이씨 아 아니구나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HKT 사장님 아 예예 예. 아니 여기 지금 안터져요 포니 <웃음> 여기 아이고. 투마트에서 아이고. 아, 티마트에서 안터져요 플랜으로 이제 기지국을 가져가셨어야지 <웃음> 나 진짜 기지국이 거기까지 지원이 안되네요 아 여기서 핸드폰이 안 터지냐 어떻게 해 시장님 말씀하시거 제가 가서 하나 설치해드릴게요 예예 티마트 이거 터져야죠 네. 대신 세금 좀 제한해주세요 아 이거는 네, 솔직히 네. 국가사업이니까 통신망은 이건 좀 인정해드릴게요 티마트 사장님께서는 제가 좀 부탁이 하나 있는게 여기 주민이 많다보니까 골렘이 나와요 철농장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만들죠 뭐처리하면할수 있죠 자 일단은 요거 원목 요거 짝대기로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이아 12개 자 12개는 여기 일단 에메랄드 6개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수수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지 직설재가. 그렇지 이거는 그냥 해주세요 총 10개 나왔고요수수료는 특별히 참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딱 그냥 20%만. 와우.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앱을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아 연비 멀어 지금 혹시? 바깥이야? 오! 아안 거지 내 우리 참. 음, 라플라스 잡으러 왔지. 아저 아, 가져 라우터 가져왔는데 어디 설치해야 될까요? 아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 예. 네 전기 공급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웃음> 이걸로 <웃음> 여기 공사는 우리랑 따르는 다른... 거 건축가 양반 여기 레드스톤 블록 하나만 딱 대줘 더럽게 불편해 그냥 앱스토어에 혹시 TP권 야! 대박! 연비야 나왔어 어? 어? 어? 어 나를 부르면 어떡해? 아 어, 미안! <웃음> 와 큰일 날까 했네 와 라플라스 잡았기에 망정이지 라플라스 잡고 있었을 때나 불렀으면 진짜 상륙할 뻔했다. 아 잡았니? 어 다행히도 잡았어. 야 와, 어때? 아쉽. 그러면은 편한 거잖아. 어, 어 다행이다. 어, 다행히, 휴. 다행히 돌아가려고. 와나 진짜 얘 소리 지르는 거 들을 뻔했네. 와. PC는 우리 트레이딩 센터에 있는데 지금부터 유료화를 할까 합니다. 예? 아아 이농담이야. 아, 뭐 캐빈님은 다 무료로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거의? 엄청나게 청렴 결백하게 지금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공직자는 돈을 안 받아. 어, 아니야. 아니, 공직자는 아니 공직자는 그 사업이 안되잖슴볼 무료 제공해 주면 되고 저쪽은 또 무료 제공해 주면 이렇게 되면 되지. 아니야, 다돈 봉투도 받고 다 그래, 뇌물도 받고 다 그래. 그래. 아니, 그러다가 깜빵 가고 이제 대통령 바뀌면은 다 철창 들어가 가지고. 어 너무 그래? 현실 고증인 거 아니에요? 어, 나도 그렇게 보면서. 살 거야. 나도 그렇게 살. <웃음> 나땅파 가지고. <웃음> 아우 레벨 46절이 알찬거 잡았네 어 우리 익수 어, 아, 아뭐 익수씨가 지금 안내해준거야? 어 안내해주고 이렇게 얘를 이제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제 손에다가 이제 다야 이제 내겠다 이렇게 아이 식수인데 식수야 식수 익수가 아니라 HKT 팀원 모집할 때 저희 트레이딩 센터 필요하죠? 아 맞아요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저 대관 할테니까 대관료 32개요. 예 32개밖에 안 돼요? 32개만 주세요. 예. 아 그래 뭐 좋죠 뭐. 자 시장에 TP 권한이 있거든요. 응. 어, 이... 케빈님 지금 그걸로 좀 장사해. 오, 다이아 2개 정도. 자 다이아. 내가 줬던 거다 뱉네 아유. 자 좋습니다. 다이아 오, 4개로 TP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빈님뭐 카톡 안 왔나요 혹시? 가서 오오 오픈 보냈습니다 하니까 오픈 매회 통신비 받을 건데 뭐 필요하냐고? 그거를 비밀 채팅인데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면 <웃음> 제가 일부러 개인 카톡으로 드린 건데 아 굴이 안 봤죠 굴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래버리니까 우리 어 뭐야 뭐왔는데 <웃음> <웃음> <웃음> 또 둘이 무슨 뭐 쏙딱쏙딱 또메시지로또 쏙딱쏙딱 뭘 쏙딱쏙삭 속삭. 에브리드 속삭속삭 속삭속삭 속삭. 속삭 속삭. 연비의 입단속 속삭. 발음단속 연비의, 단속. 연비의 입단속이란 연비의 입단속 영상 많이 봐주세요 정말 정말 재밌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봤더라고 개관하려고 왔는데요 아예 다이아... 에메랄드 32개입니다 다이아 32개라고 하지 않았나요? <웃음> 에메랄드도 32개. 32개라고 말했거든요. 다이아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제가 다이아밖에 안 그래서. 그러면 2대 1 교환이니까 64개입니다. 그렇게나 비쌌나요? <웃음> 어, 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예. 아, 그래도 와, 콜 또. 자, HKT 기원 오디션 합니다. 합격 시 핸드폰 무료 증정. 근데 우리 트레이너들 쩔한적 없어요? 왜왜왜왜 <웃음> 왜, 왜, 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안 들리지? 예예 예. 이제 두 명씩 요쪽으로 부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 좋네요 좋네예 오디션장이 여기 있어서 자 그러면 앞에서 두명 여기 예 오세요. 어 TP 된 잠깐만요. 저 TP 사업 다이아 4네 개입니다. 아나 이거 바빠 죽겠는데 구경해야 되는데 이거 TP 아 좋습니다. 다이아 4네 개입니다. 아 어, 다이아 4네 개입니다. 하얀에게 어허.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우리 핸드폰으로 장사 짭짤하게 하시네 예 네, 근데 제가 궁금한게 포켓몬 개수라든지 그런거 정해주셨어요? 아니요 무법입니다 <웃음> 아 무법 무제한급 네. 어? 음. 그럼 혹시 저도 괜찮나요? 저사람 무제한급이면 칼 들고와요 조심하세요 <웃음> 포켓몬 한정 아 까비 오 뭐야 오오러니까 데코 오스오는오션오오쁘지 않았어요 크로베 지금 네, 내오오오오오오오오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싸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싸워. <웃음> 계속 바꿔주면서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와 랩총합 미쳤네 이거 나 메세지로 보내줘봐 제일 높은 사람 것만 궁금하니까 음, 뭔가 띠린 것 같다 아 이걸, 이쪽 네트워크로 아이고. 다시 해야되네 아 왔다갔다 할 때마다 아이고. 야 이거 기지국 밖으로 빼놔야 될것 같아 와, 하나 설치하시죠 <웃음> 아 이거 불편해가지고 이거 맨날 지하까지 내려가야되네 야, 총합이 이렇다고? 왜? 아니 레벨 총합이 미쳐 돌아가는데? 아니 근데 확실히 물이 주변에 많아서 그런지 물 포켓몬이 많다 우리가 맞아 음, 어 근데 자포코일이 나왔어요 갑자기 우와 진짜 못 보던 거다 근데 이거는 레벨이 아쉽다 레벨만 높여왔으면은 이게 지금 토대부기 같은 애도 많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두트리오 좋아요 아, 선택 좋습니다. 아, 이 친구 좀 센스는 있네. 지금 레벨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이거 찾느라고 지금 조합 만드니라고 지금 약간 레벨작을 못한 느낌이라서 지금 좋거든요. 조합은 잘 들고 왔는데 레벨이 조금씩 다 아쉽단 말이지. 와, 킬가르도까지 꺼내 주면서 그럼 나는 그래서 <웃음> 또 어, 아닌가? 어! 이거 역전이 나버렸 허허. 어 지금 개굴 닌자 나왔거든요 사실데 개굴 닌자는 스킬이 많아서 그냥 밀어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버리는 <웃음> 주인이 파일이기 때문일까요 총262 전에 탈락일세 레벨이 낮네 <웃음> 들어오지도 못한거야 여기 경기장에 입구컷 입구컷 입구 입뱀 먹었네 입뱀 이 마지막 분인가봐요 예예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상성 자체가 그렇죠 바로 바꿔주죠 잠만보 좋습니다 선택 좋아요. 어 근데 연무왕 잠만보 약간 좀어 어, CCTV인 줄 알았네 저. <웃음> <웃음> 어, 깜짝이야. 아 뭐야? 어 빈큐보 이거 H 시장의 어떤 시장 자리를 지켜주었던 맞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성알비 지원 안했네? 그러게요 <웃음> 나랑 구기서 씨앗 훔치고 로켓단 시절 음? 때 좋았잖아 어? 아니 로켓단 네. 출신이었어 거 너였냐? 아 잠깐만 HKT 사장 로켓단 출신 의혹 과거 아, HKT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아, 아니 그때 한번 받쳐서 버거 씻었잖아요 아 그런거에요? 부감사 네. 아, 씻었어요? 네 예, 예. 어? 상대되나요? 갸라도스? 그냥 한입 꿀꺽 해버릴 것 같은데 어 이거 되나요? 이거 타입으로 그냥 되나요? 이거 생긴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긴다는 게? 이거 설레는 키 차이 아닙니까 지금? 갸라도스 누리되는 가슴팍에 폭 안겨서 <웃음> 가슴팍에 폭 안겨서 <웃음> 어 한입거리 또 나왔죠? 어 한입거리 어 라프라스 출전! 갸라도스 대 라프라스 실전 되나요? 라프라스 실전성 있나요? 오? 너무 다 파랑파랑해 야 이거 <웃음> 전기타입 제대로 된애 하나 잡아오면 다 죽겠는데 <웃음> 야 오, 이겼어 나이스. 역전 나왔어요 자 그럼 저희 팀원 이렇게 다섯 명정해졌습니다 다섯 어, 명이나들? 어. 아, 오늘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목소리> 소레이 어. 네, 지금 네, 사장님께서 네. 그은가를 싸러 가셨다가 아 지금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응가 좀 기절인지 사유를 응기라고 적어야 되는지 지금 응가는 기절 근데 얘를, 얘를 만약에 케빈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보러 갔다? 이 집을 음. 아니까? 음. 근데 존나 쳐자고 있어 얼마 빠깃죠? 근데 침대에서 자고 있다. 있잖아? 그러면 나 바로 파운딩 자세 들어간 다음에 어. 어 바로 네. 엘보우로 두번 찍고 바로 백 포지션 잡아 가지고 길로틴 초크 넣어 버려. 이래서 엄마 그렇게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팔을 냅두나 싶은 그래. 그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가족이 되어 버린 거야. 이 <웃음> 새끼 진짜 죽었나?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의자에서 자고 있을 거야, 분명히. 예, 저번에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든것 같아요.